이 오셀럽 버추가 급가속이 정말로 미쳤다고요. 크리거를 진짜 씹어 먹는다고요. 크리거 이제 템물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어제 크리거 산 사람 앞에서 크리거 아주 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레스터 말고? 뭐지? 아, 왼쪽에 이거. 요즘 유행하는 핵이 이거구나. 맞다. <목소리> Okay. 마지막 투여. 인터벤션을 플레이하려면 2키를 누르세요. 이게 좀 어렵다고요? 확인, 확인, 확인.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t right A slightest movement c o u l d send us o f f l i n g w h a s t i n k out there? You still out there, Laura? Yeah, still out here just hanging on by a thread. Fresh meat, get over here. No, no move. Don't listen to him. Come on. No, stop. Don't you all see? The earth is just a big round ball. And we're all holding on to it, with our feet. Ah, fuck this. If I have our feet let go, we could go flying out into space, man. I told him not to eat all that acid. Oh, no, no, it's not about the acid. This oh. is for your own good. Oh. I'm going to give you the count of five to get off of that spot, or I'm going to turn you into Chuck Steak. Five, i n a die either way. Oh. Don't <laughs> test me lab rat, I'm not fucking around four. Do you know what space sounds like? People screaming. Three. Tell my mother I love her. Two. One. z e o h oh. Hey, what is going on here? It was for his own good. He shouldn't have taken all that acid. Oh, shit. He was so right. I don't know what the hell I was thinking. What the fuck was that? Then i l just keep driving. We get in, we get out. Keep going. Copy that. d e i s n e 구나가 볼게요. 여기서 오 마이 갓. 저기 흰색 옷을 입은 사람. 저 칠해 볼게요. 대략 이렇습니다. 오 우리 팀 배신자가 있다! 봉사사님 배신자가 있다! 이거 우리팀 아니어이이아이죄송한데 이, 이, 이게 저기! 어? 어? 저기 불쌍하니까요 진짜. 미션 클리어! 19,000달러! 쏘쏘! 어. <웃음> <웃음> 마지막 down here, we got work to do. 마지막 투어, 두 번째 별의별 용의자를 이 키를 누르세요 출발 별 t w 용의자 은신처로 가서 용의자 찾으라고? y 어, 잠시만요. 아 그래? 아 지금. 대충 목적지가 4개 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 이제 우리의 동료를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서 왼쪽으로 리더만 살려놓고 싹다 쓸어버려 제가 지금 한 번에 찾은 거예요 그러면 지도 보시면은 여기 ABC는 다 허탕친 거야 역시 나는 운이 좋아 테드라인 테드라인 나이스 샷 뜬금없이 로스트가 저기 됐습니다 로스트가 뭐냐면은 바이커 타고 다니는 나쁜 놈들 리더를 압박하라고요? 죽이진 않을 거예요 은신처를 찾으세요 여기 둘 중에 하나로 가라고 지금 불었어요 C 아닌 P 뭐야? 걔도 아니야? 용자가 여기가 아니야. 여기로 가야 돼. 여기. 도착. HP를 터치했죠? 어 뭐야? 안 돼, 안 돼. HP 보스가 사살당했습니다. 보스만 빼고 죽여. 보스만 빼고 벌써? 탈이 난것 같습니다. Let's walk together in love and tranquility. Okay, let me talk to this guy. Put me on speakerphone. Okay, trust f u k i n g okay. e n s You've got one chance before I take this fucker's collar and chain off. The raid! The guy's in white. What have you done with lab rat? I don't know, man. I But there's some guys in white on, 얘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be right. 엘리시안 섬으로 이제 갈 거고요. 여러분들 출발해 봅시다. 보스를 안죽이고가네요 아. 그냥 갑시다. 그냥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제급하림 살려주시다. 음. 원하는 정보를 알았으면은 그 보스는 나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죽여야 되는데 어? 운 좋은 줄 알아.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웃음> 납치범에 관한 단서를 찾으세요. 단서를 찍어, 이게 단서야. 단서, 어쨌거나 여기 총들이 엄청 많네요. 이게 뭐야? 준비하시고 빠어 어우... 아따... 죄송해요. 이거... 아, 그 빨리 이놈들이 우리들을 습격하기 위해서 습격 개판을 만들고 있었어. 어? 요즘은 AI가 지능검질하네.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23,000달러? 근데 보통은 이제 신규 임무가 추가가 되면은 2배 이벤트를 때린단 말이죠 이게 설마 두배나세배나 아니겠지? 임무가 지금 이게 두배에요 이게? 그럼 평소는 그냥 만 달러 준다는 소리죠? 나쁜 놈들을 때릴 준비됐지? 이번엔 제대로 박사람은 내부자고 프리드 마인드 이름부터 뭔가 살짝 쎄한 느낌이 오는군요 키카드에 이름이 새겨져있는 제약회사로 가죠 확인 저도 대충 이 스토리가 뭔지 얘기를 들었어요 프리드 이것만 들으면 느낌이 딱 오죠 마이클의 쉿. 여기서 더 이상 바라면 스코야 마이클 남친인가요? 아, 어떻게 하셨지? 여기죠? 여기, 여기. 키패드로 카드를 열어. 삑. 오, 여기 어디야? 우와, 새로운 맵이 추가가 됐어요. 와, 리뷰할 거 늘어났다. 어 마이 갓. 아주 좋아. 여기를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가 약 제조 공장은 아니겠죠? 정신 병원인데? 정보약탈 안치소 거기 재활용이라고요? 여기가 그럼 3층인가? 아, 아, 진짜네요. 정수기. 물한잔 오! 물 나오는 디테일 아 역시 그 타는 대단해 먹지마! 약도 먹지마!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여기가 원래 지하가 없었는데 지하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거기네! 오마이갓 발사! 아, 폭파인물 차고 라케 Can you hear me? Can I get a u y 부동캐 도도 뭐야? 뭔 상황이야? 뭔 내용이야? 뭐야? 와, 연출. 아, 썸네일 각이다. 어! r e I u h e I 러 i s h we h a f r o n t c h a I r m i n c a r e e r s y c h e r a s more p o t e n 때문에 제가 지금 웃음찾기라고 있습니다. to p r o d u i a l r e v o a d y have the precursor chemicals, 80% of the world's stock pile. All I need is your friend. 아니, 얘를 왜 데려가? t o r l d w Is this what this is all about? You want l a b r a t to crank out your shitty new drug on the cheap? I wanted him to be a pioneer, to help me build a temple of peace and sanity deep in the jungles of South America. But I'm afraid his mind is too far gone to be useful to me. y e h Your other accomplice, on the other hand... Really? Look at me! Don't look at him! Come to South America! w 아, 트루베의 약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아, 그런 거예요. 아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너무너무 대같이? 와 연출 진짜 멋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팀은 지금 챙겼어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출발 나오세요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왜래 지오님 지오님 총총총 총총총그 왜그래? 아니 한손으로 언어를 쏜다니까 지금? 아여기 길이 아닌거 같은데? 어어 어쨌든 길을 만들었어요 잭스 널 위해 선물을 가져왔어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3마짜 달러 들어왔구요 어, 뭐야? 1 0만점러들어왔는데 아, 첫입모 보상이 있어요. 뭐도캐야 뭐야? 가 이제 뿌뭐로 번역 그러면은 뭐야? 찰스는 뽑고 찰수였구나 좋아. 라브라스를 데쳤으니까 이제 제대로 공격에 나서 보자고. 자, 이제 프레드를 잡으러 갈 건데 들어올게요. 위치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쯤이에요. 그타신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죠? 이 집으로 들어와야돼 야, 문이 사이즈가 되게 크네. 오호, 뭐야, 뭐야. 안 돼. 빨리 안에서 양물. 어, 지금 제 캐릭터가 중독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 will a 처음 보는 분인데? 이거 제목이 아니에요? 어? 어, 저기 무대가 왜 있어? 뭐야 이거? 어, 이 자동차가 왜 있어? 어, 이거 무지 이러 뭐야? 어? 이 차라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외계인들 지금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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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임마! 어, 어, 뭐야? 어, 내, 내, 내, 캐릭이 여기 있는데? 어? 내 캐릭, 내 캐릭이 나온다고? 나쁜 사람? 아,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역시, 당신은 스파이였구만.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After that trip, last thing I remember was getting teabagged by my evil twin. Then I woke up with my junk staple to the D of the vinewood side. I gotta tell you, fresh meat, Freedlander may be a human hemorrhoid, but he's got some good shit. i b u t s h e noise? Some f d u p visuals over here. Now, from what I remember, he's planning some kind of move to South America. I say no fucking way. We cut him off, take his whole stock as compensation, and leave him for the dogs. All we need is his location. 버츠 획득까지 이제 미션이 한개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끝나면은 오해야 된다고요? 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위험한 장면 날것 같으면은 바로 이제 화면을 가릴 거거든요 BDKD가 부, 돈, 카, 돈크 신참 내가 훔친 비행기에 타 벨럼 5인승 탑승하시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프리드 박사가 남미에 약을 풀려고 한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멈춰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바짝 붙어서 문을 열어라. 오! 화물송기! 온라인에서 보는 거 오랜만이네요. 열렸다, 드디 해킹성공 설마? 가자! 오오 오우! 오자저 수비.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동 오우! 어우 오우! 오 마이 갓. 부동, 가동! 아! 벌써? 돌진해 돌진! 돌진나우오오이오 돌진, 돌진. 아이 잡지 뭐야 이거 아 어디가 어디가 임마 어? 아 결국 저친구는 못잡는건가? 자 지오님 파이팅 됐어요 네, 됐스 나이스 착지 때마침 지금 덱스가 도착을 했어요. 이 비행기 의실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처리 해야 돼. 와! 우 t h i, I, I, don't... I don't... 이 많은 약들이 다내 거라니. h of course. you deal with them. i'll keep l o i n g the truck. you heard the man. k e e the fuckers back. 경찰들을 막으면 돼. 마침 여기 바리게이트가 준비되어 있고. 갔하잘먹갑습니다 lspd가 불쌍하다고요. 아니 로사터스 경찰님. 저희들도 어 저희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돼 문 닫기 전에 들어와요. 같이 들어가. 도. 아니, 경찰이 미사일 쏜다고 아, 아이, 꿈인가, 이거? 프릭샵에 트럭 전단을 도우세요. 자, 사람들 자,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근데 이상한 점이 안 나오는데? 오늘 미션 하면서, 뭐, 되게 위험한 점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뭔, 아쉽운 세팅님, 어, 사장 아, 무언가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나온다고요? f 1 바로 눌러야 돼. Hey!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oh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들. 에이, 뭐야, <웃음> 겨우 이 정도. 에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 뭐야, 어? 자, 복장을 바꾸겠습니다. 어? 깔깔이, 깔깔이야, 좋다.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고, 오셀럿 버츠를 환영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Okay. 어, 쳐다왔다 back in his lap, and we found something pretty cool for you. l u c h o was like, that's carne fresca style, and I was like, fuck yeah it is! It's over there in the parking lot. Keys in the ignition, baby! And hey, remember, you're one of the t r o o p now. That means you gotta swing by and get fucked up, like, once a week minimum. See you soon! Ooh! 잭스가 프리드마인드 상담치료소에서 자동차를 훔쳐왔습니다. 새로운 차가 지금 준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텔레포트를 하자, 그냥. 다 준비하시고. 최바라트 텔레포트 하면 안 된다고요? 어, 안 사라졌는데? 안타지는데 여러분들? 텔 타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이런, 진짜. 아, 아, 아. 보충 안되면나 진짜, 나 진짜 운다요. 에? 울면 안 돼요. 드디어. 제 차가.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차야? 아, 이차 아니구나. 아니, 노란 차 말고. 이게 제 차예요, 이거? 녹색 차? 오셀럿 버추. 제 차고에 넣으면 돼요. 오셀럿 버추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